읽으면, 읽으면 돼, 그냥. 음. 사나는음 전자를 잃어요 야, 너 진짜 똑똑하다. 기억하네, 기억해. 진심 뿌듯. 전자를 해줘. 어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다른 거또 있나요? 음. 사나는 또 있구나. 편화수가 증가하고. 오! 얘는 감소해요. 와, f 티풀 진짜 잘했어. <웃음> 세 개를 완전 딱말이네 생각나는 또 있니? 아니, 또 말하고 잘. 싶은 거 있니, 혹시? 어? 없는 것 같아요. 그, 오, 어, 다 했어, 다 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엄청 잘했어. 그러면 그 말이 되게 중요한 한 말이 있었는데. 하나 하나는 각각 일어난다?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일어난다? 동시에 일어나요. 어, 그렇지 동시에 일어납니다. 얻은 그러... 전자수랑 얻든 어. 전자수가 같아요. 그렇지 완전 잘했어. 기억 나지 네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벌써 첫첫 첫 시간에 배웠던 단원이 끝났다. 그게 핵심이니까. <웃음>